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중구 운북동까지 즐겨주고 있는 영종대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도로입니다. 바다를 이어주는 인천 서구에 중구에 걸쳐있는 영종대교. 2,000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 12월 착공을 시작해서 2000년 11월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2,000 구조로 되어 있고 세계 최초 3차원 케이블 헨수교입니다. 주탑의 높이가 107m이며 교각의 수가 49개입니다. 총 교랑의 길이가 4,420m. 교장 넓이가 35m인 영종대교 지금 상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부를 지나고 하부를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대교입니다. 이곳은 치한 속도가 100km로. 달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거의 상부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부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는 영정도 휴게소에서 바로 진입을 해서 지나갑니다. 상부에 방금 전에 지나간 아래로 하부를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영종대계의 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각이 올라간 모습이 그대로 보이며 상부의 천정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상부와 함께 이어져 있는 이층 구조의 영종대교 오른쪽 상부의 상부의 영종대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각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뼈대가 보입니다 터널 속으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 위에 섬과 섬을 연결해 놓은 다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리 영종대교를 찾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관문 영종대교 이천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길이가 4420m 에 달합니다 멋진 광경 이었습니다